소울워커에는 또다른 모습인 데자이어 워커라는 것이 있습니다. 내면의 반전 인격의 강한 힘을 끌어내어 자신의 힘으로 삼아 더 강해진다는 것으로 타락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힘을 끌어낸다는 것인데 까놓고 말해서 자신의 흑역사보고 흑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어쨌건 흑화하기 위해선 조금 기나긴 스토리를 해야되는데 그중 레이드보스 중 하나인 요로아카와 협동해서 클리어해야하는 던전이 있습니다. 뭘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로아카는 쉽게 잡는데 플레이어는 안만 때려도 죽불도 안죽길래 드르렁 해보았습니다. 어넌 싸워? 난 잘게? 그연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실험해보았습니다. 도중에 어그로가 끌리기도 하고 초반에 좀 잡기도 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깨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아무 짓도 안했더니 조장님이 삐져버렸군요. 이래서 미안하니 이번엔 방어구조차도 안갖고 와서 손노아 보았습니다. 아 물론 이대로 두기는 미안해서 우리 진스파이트골렘도 불러주었습니다. 클리하여 시간이 조금 경과한 후 도중에 뻗기까지 한 완벽한 조별 과제였는데 결국 무사히 클리어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사실 데자이 워커 각성 이후 요로아크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한 배려하는지라 반복했을 때 클리어하지 않고 목줄 채워서 잔디예베 캠프에 묶어놓았습니다. 이번에 조별 과제 조장 잘해주었으니 집에 보내줘도 되겠군요. 수고했어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. 넌 평생 주별과제 조장당할 줄 알아. 어딜 디 도망가려고. 이상, NPC와의 협동 던전에서 조장을 시키고 드르랑 하면 어떻게 될까 했습니다. <놀라>